그래서, 그때... 꿀잠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잠이 보약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잠이 보약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보약은 매일 우리가 챙겨 먹진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일 먹는 보약. 아... 네. 매일 먹는 보약이 꿀잠이다. 그 그렇죠. 네, 네, 음. 네. 그래서, 어, 그러면, 음... 어떤 어떠... 사람들이 그 졸음운전을 주로 할까요? 지금 이제 이거를 제이 제가 물어볼 거였는데 수님이 네. 미리 다 대답을 하셨어요? <웃음> 잠의 양이 <웃음> 부족한 그렇지. 사람들 잠의 양과 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어, 많은 현대인들이 어, 여러가지 이유로 늦게까지 잠을 잘안 자죠 그리고 또 바쁘니까 일찍 일어나야겠죠 음. 그러면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6시간 어떤 6시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현대인들이 대부분, 음. 어, 이 TV를 음. 보다가 12시, 1시 금세 되죠? 음. 그리고 또 출근 일찍 해야 되니까 뭐 6시 되면 일어나죠. 야그러 겨우 5시간에서 뭐 조금 더 자고 그 정도로 아주 잠의 질이, 아니, 그 양이 부족한데, 음. 게다가 질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음. 양이 부족하면 질이라도 충분하게 해줬으면 음. 그나마 보충이 되는데, 음. 그게 안 되면 너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소장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양은 어떻게 시간을 내서 할수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조절 잠의 것도. 질이라는 걸 내가 질이 좋아져야지 이런 장소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질을 도대체 어, 늘 말씀하시는 그 호흡과 목의 문제와 네. 이런 것들이 잠의 음. 질의 문제가 되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어, 우리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있죠. 뭐. 휴대폰. 네. 여기 열면, 네. 녹음 기능 있죠, 녹음. 네네네. 네, 네. 자기 전에 녹음기 켜놓고요. 머리만 놔놓고 자요. 네. 그러면. 그러면 뭐 얘가 재워줘요? 새 네. 이, 잠, 자는 동안에 소리를 다 녹음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네. 뭐 졸리니까 뭐 다. 이제 시간 날때 음. 이렇게 쓱쓱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뒤척이는 소리, 음. 한숨 쉬는 소리, 잡고대하는 음. 소리, 음. 이가는 소리, 코고는 음. 소리, 별별 소리가 다녹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음. 어,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본다면, 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거든요. 뒤척임이 음. 많다. 음. 이불을 푸식푸식 하는 소리, 이런 음. 다 음. 뒤척이는 거잖아요? 음. 그럼 뒤척임이 몇번 정도 나왔냐? 음.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 30번 정도는 뒤척이는 게 당연해요. 음. 20, 30번이라고 하는 건 잠을 다만, 자는 내내 그 사이클 네. 안에? 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어, 혈액순환이나 체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음. 되는 거죠. 한 곳에만 음. 계속 눌려있으면 순환이잘안 네. 되니까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그거보다 더 과하게 그런다 음. 음.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거든요 네. 호흡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음, 그렇죠 호흡을 체크할 수 있는 건 소리겠죠 네, 네. 근데 저는 한번 녹음을 해보니까 색색색 이런 소리만 나더라고요 그냥 숨쉬는 소리만 네. 근데 아주 그 고요하게 네, 네.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내가 꿀잠을 자는지 체크할 수 있나요? 소리를 듣는데 음. 이 아주 얕은 숨을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자다가 이제 답답하니까 뒤척이거든요. 아, 제가 자주 뒤척이는 게 얕은 근데, 숨을 쉬어서 그러는구나. 숨을 더잘 쉬기 위해서 잠이 깨는 거예요. 뇌가 어. 몸을 깨워서 네. 좀더 숨을 잘쉴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몸을 바꿔주는 계속 바꿔주는 거죠. 거예요. 네. 네. <웃음> 그래서 혈액순환과 별개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 그 뒤척이는 거는 음.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 내가 정말, 다, 이, 잠의 질을, 어, 나의 잠의 질이 좋은가?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녹음의 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들어보세요. 들, 들어서 어떻게. 들어서 받, 들었는데. 네. 잘 모르겠다. 또는, 아이고, 상태가 심각하네. 네네, 그럴 때. 뭐.